사이벌드 세대죠, 그쵸? 네, 세대. 저는 제 노래 되게 많이 해요. 아, <웃음> 저제 노래만 듣거든요. 아 그래서, <웃음> 통화연결음이 아, 그때 맞아요. 진짜 좀 최고의 묵기상까지 받을, 네, 아 그때 원더걸스의 텔미가 이제 완전 유행했을 때, 통화연결음으로 저희가 데뷔를 했는데, 그때 당시에 무조건, 무조건 BGM으로 했고, 그리고 다른 BGM은 뭘 했지? 허, 기억이 잘안 나. 너무 가물가물해. 아, 이제 그런 비짐들은 딱 그게 있죠 그죠. 그래서 저희를 불러주셨나 싶어요. 많이 했죠. <웃음> 예전에 <저> 하두리라고 아세요? <웃음> 아, 뭐 아직 거기까지. 아, 거기까지 아니시구나. 제가 중학교 때 이제 하두리라는 캠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꼭 이렇게 찍어야 돼.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가래막이 나오는 그 캠이 있었어요. 웹캠. 네. 뭐 세이클럽, 뭐 이런 거. 아, 모르시죠? 그쪽으로, 세이클럽. <웃음> 버디버디, 뭐 이런 거? 어. 버디, 버디. 어. 아,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단골 포즈가 거의 막 이런 거. 아, 너무. 근데 좋네. 이게 좀 여기 있어야 되는데?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하고. 그래. 또뭐 있지? 뭐 맞아, 눈물 셀카. 맞아, 눈물 꼭 차서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눈을 <웃음> 조명을 바라보면 눈이 되게 눈슐이 붉어지거든요. 그러고 나서 딱 보는 거야. 아련하게. <웃음> 아, 그때부터 감정 연기를 네, 그때 많이 했어요. 거울 보면서 눈물 연기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. 음. <웃음>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죠. 나가야죠. <웃음> 스케줄만 된다면 나가야 되고 사실 그러니까 슈가맨에서 왜 이렇게 안 불러주지? 좀 우리 부를 때가 되지 않았나? 했는데 이렇게 불러주셨구나, 유누님께서. 그래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네, 나갔습니다. 못 잤죠 진짜 사실 유재석 님을 진짜 15년 넘게 활동을 했는데 첫, 처음 뵌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뵐수 있을까 TV로만 보니까 정말 방송에서 보던 사람이 막 앞에 있으니까 너무 떨리고 그 생각에 진짜 좀 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어, 놀면 뭐하니에서 써니일 친구들이랑 함께 할 콘서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배우 김은영으로서의 네, 활약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